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사랑의 순간은 펜토릭 순간 46번에 나오는 곡이죠 이 곡을 저희가 조금 더 발랄하고 신나게 등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교분들과 어, 박수 치시면서 손손이렇게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마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말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차분한 곡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그 오늘이하루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선물같은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하루하루도 선물같은 하루죠. 그 가사에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사를 함께 띄우고 공유하니까 이 곡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같이 함께 찬양하면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하루도 차분하게 같이 함께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이까지고요. 그 오늘 이렇게 특별 존귀한 행사 이렇게 분 자리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한번 교육장 주연님께 청해보고 아침기도처럼 마지막 선거를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때 어, 주연님 말씀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님 앞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도시 <웃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선교사다. 그러지 이렇게 우리,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약속한 대로 삽시다. 고맙습니다. 자, 아,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 함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할 부분은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우리 그 가톨릭 성가 중에 살베레시나있죠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네, 맞습니다. 네. 이따가 밴드가막 빵빵하게 만족실 거거든요. 이거좀 흥겹게 젊은 감각으로 들게 편곡을 해봤는데요 이 곡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미 3절다나가 있거든요 함께 우리 성가들부터게해주시고다 같이 함께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 함께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큰박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으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늦은 밤, 어, 네, 늦은 밤, 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